이게 뭔지 알아? 몰라. 몰라? 뭐, 이것도 몰라. 머이라면 머이. 응, 그래, 이거 머이야. 응. 머이 입은 따서 이렇게 쌈도 싸먹고, 그래. 근데, 음. 오늘은 내가 김치를 담을 거야. 근데, 이거 안 데치고, 껍데기를 이렇게 까도잘 까지긴 한데, 데치려고? 응, 데쳐갖고 하면은 싹싹 잘 벗어지니까, 데칠 거야. 오케이. 완전 뭐 고구마순이네. 응, 어, 고구마순 같애 물이 이렇게 끓고 있으니까 입에 이게 2리터 물이야. 소금을 한 숟가락 반만 넣어주고 좀 이렇게 이거 멀리 데칠 때는 이게 음. 길이가 기니까 좀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 해야 돼. 줄기부터 음. 줄기부터 물에다 딱 먼저 좀한 2초 동안 좀 넣어주면 돼. 2초? 응. 음, 넣어줬다가 금방 이제 이파리까지. 2초는 넘은 것 같은데? 어? 나섯초도 <웃음> 같또 10초가 더. 금방 돼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고 지금 이게 넓은 그리다 해도 좀좁지어 그런데 이파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응? 어? 이파리에 힘이 없네요 그래 이게 시, 그래도 싱싱한 거야 1분 만 1분 1분 정도만 이제 응? 어? 뒤치면 되거든? 너무 많이 뒤치면 이게 물컹거리에서 아사가지안잖아 식감이 음. 없어 이정도만 뒤치면 돼 식혀줘야지. 한세번 정도 깨끗 식혀줘야지. 얼마 안 되지? 딱 좋네, 딱한 접시, 한 그릇. 한 그릇 넘어, 그래도. 그럼 많은 거지. 응? 그럼 많은 거라고. 많은 거라고? 그럼.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? 부드럽게 잘 벗겨지지. 음. 그래서, 이렇게 쫙피어갖고 이, 이파리 피는 게일이네 <웃음> 이게 450g이야. 이게 비싸더라고. 얼마인데? 이거? 응. 음. 한근에 한 400g인데, 6000원이래. 근데 아저씨가 조금 더 줬어. 이 한근인가 그럼? 응. 음, 음, 450g 400g 한근인데 오, 오, 50g 더 줬어 이, 이 껍질 안 벗기면 질겨 부드럽 줄기가 부드럽지가 않고 같이 까야겠그만또 응? 또 같이 까야겠어 까주면 좋지 끝털이를 천톱으로 조금 끊, 끊어 그래서 그래갖고 까야 돼 저번에 한거 같은데, 한 거. 왠지 느낌 이게. 이 그거 그때는 저기지, 머이 머이 때 볶음 그렇지. 음. 그때도 이렇게 깐거 같아. 음. 아 이거 이파리가 되게 크다. 와 이거 이파리 왜 이렇게 커? 썰면니까 <웃음> 대각기 좋잖아. 데치니까. 해먹을 게 아니네 이게. 손이 많이 가지. 음. 그래도 이게 밥 맛이 땡겨. 손시험 이제 얘는 이걸로 마지막으로 다시는 뱀 먹지 않는 걸로 아니 왜짱아찌할 건데 똑같아야 되잖아 응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짱아찌도 이걸 반을 김치 담고 반을 짱아찌로해 어떻게 그래 반근식 이게 또뭐뭐 뭐, 뭐, 얼마 되겠냐 어? 한 이틀 먹으면 먹겠다 그러니까 이틀 먹으면 많이 먹네 하루만 먹어도 되지아 <웃음> 껍질이 많이 나오네요 음 응. 또 까는 까는 것만 일이네. 까고 나면 금방 할거 아니야. 응. 음. 까는 게난리구만 까는 게. 아니야. 이게 또 양념 하나씩, 두 개씩 해서 또 재야 돼. 깻잎 재대기딱한 금만 하길 잘했네. 많으면 지겨울 것 같아, 그치? 음. <웃음> 반찬가게 하 머이김치는 뭐 없는 것 같은데? 머이김치? 뭐 응. 음. 이게 까게 징해서 팔겠어? <웃음> 그러니까이. 음, 차라리 딴거 만들어서 파는 게더 낫지. 시간대비 이게 효율이 없어 이밥 위에 다 하나씩 딱 얹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해놓으면 맛은 있겠네 응. 호박님 느낌도 나고 이 머리가 약이야 약 많으면 많이도 못하겠다 베끼기 힘들어서 응. 오! 껍질 많이 나온 거봐 응. 조금만 돼서 껍질을 볶아서 묻혀도 되겠다 <웃음> 쌈밥은 엽잎처럼 이렇게 싸나? <웃음> 그것도 괜찮고 괜찮긴 하겠다 김밥 말떡기 여러개 폭해서 네. 도루랑 해갖고 김밥처럼 썰어야지 연잎은 이, 연이파리는 안먹잖아 그 향만 느끼는거지 네. 근데 이거는 이파리주에서 다 먹어야지 내가 두근 살라도 한근 샀더니 두근 살라도 네? 한근 샀더니 한근 사기로 잘했어 이거는 아주 잘했네 한근 사는거 <웃음> 하늘이 더왔고 하늘이, 하늘이 더왔어 네. 조금 더 살까? <웃음> 그러다가 좀 더서 사서 버틸라고 저건... 마트 갔더니 마트 없어. 음. 딱 좋을 때가네 아직. <웃음> 그냥 하는 거니까 좀 많이 해놓고 먹으려고 아니야. 다뺏겠다다 뺏겼어요. 아이 어, 껍질이, 껍질 이게 접시로 하나 나왔네요. 와이 조그만 돼서. 음. 이게 즐겨서 먹겠어 이거 안 뺏기면은. 양념을 좀해보고 이거는 껐딱 껐다 안 하지. 청양고추 4개. 다질 거니까 4등분을 해야 돼. 갈라, 배를 갈라야 돼. 매우 겠다 청양고추. 많이 들어가서. 당근, 한 50, 50g? 당근이 가운데가 후연해 바람들었다가 얇게 썰어줘야 돼 너무 긴 너무 길면 반을 좀이게해줘야지 양념 묻힐 때 나쁘니까 양파도 얇게 그 다음에 파파 썰으면 매워 조금 남겨야겠다 너무 많은 것 같아 어우 매워 간장 한 60ml 액젓 한 4숟가락 네 2, 3, 다 네. 당에 올리고당 세개세개 조금, 세개한 4개 네 넣자 올리고당 4개 네 이건 멸치, 아니 멸치라겠다 그러니까 다시, 멸치하고 다시 만물인데 이것도 오, 60ml 두 숟가락 여기 배즙을 한 봉지 어? 예. 배 대신 넣어줄 거야. 배즙이 많이 남가는데 이제 얼마 없어. 마늘 크게 한 숟가락, 생강 반네개 정도. 거의 뭐 깻잎 그 양념이네. 그래 비슷비슷해. 김장님 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음. 간을 좀 보고. 조금 짠데, 조금 짜니까 밀가루풀을 연하게 써는 거를 조금 부숴주고, 음. 음 됐어. 됐어? 음. 음. 올리고당을 <웃음> 한 숟가락만 추가하자. 좀 약간 달 달게. 좀한두 음, 장씩. 짧아 가지고. 응, 음, 엄청이 얇아 갖고. 여기다 넣으면서 해야 되는 응? 거 아니야? 그냥 응? 해도 돼? 아, 여기서 해야 돼. 여기서 해도 돼. 음, 그럼 되네. 여기서 이렇게도 되겠다. 이. 봐봐. 이게 응? 두 장씩 놓고 아, 나 이게 이 파리가 너무 얇으니까 나쁘네. 응?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힘들 것 같아. <웃음> 나처럼 해도 되겠어? 이쁘지? 응? 응. 음, <웃음> 이쁘긴하네 예? 어? 이쁘 이렇게 네. 담으니까 이쁜데? 음. 하루 이따가 먹으면 되나? 숙성. 하루에 하루에 좀 숙성된 다음 먹으면 더 맛있지 않냐? 간이 포 배잖아. 음. 바로 먹으면 간이 겉돌아. 배추김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? 배추김치를 어떻게 이렇게 해? 응? 이거는 조금 담으니까 이렇게 하지. 다야, 이게 다야. 음 어느 정도 양념 맞았잖아. 응, 됐네. 응. 하나만 먹어보고. 벌써? 응. 음. 맛있나, 없나? 음 맛있다. 맛있어? 음. 음 맛있다. 아숙성되면 맛있겠는데? 밥 위에 하나씩 올려먹으면. 아 이렇게 머이김치를 이제 담아봤는데요. 좀쌉스름하니 뒷맛이 그러면서 밥, 밥맛을 밥좀 땡겨주는 것 같아요. 여기서 맛있네요. 이렇게 머이김치 담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